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 가상화폐 분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오스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보시면 현재 메이저 지지선 바로 위에서 안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세가지 움직임. 위로 올라갈 때는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저항선에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잡으실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갈 때에는 지지선, 지지선을 지지선 뚫는다면 가격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인 32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시나리오였는데요. 가격이 현재 지지선을 차마 뚫지 못하고 현재 더블 바텀을 만든 이후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저번 주와 동일합니다. 가격이 상승 추세로 바뀌어 위로 올라가려면 3600레벨, 3600레벨에 저항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저번 주처럼 브레이크 리테스트. 저번 주의 시나리오와 같이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3600이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분명하게 나와있죠. 3,600이 아니라 3,720레벨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가격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했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저번주와 동일합니다. 가격이 더블 바텀 그리고 트리플 바텀을 만든 형태 이 지지선 가격이 존중하고 있는 이 지지선을 확실하게 뚫고 그러면 3 4 0 0 50레벨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브레이크 어디를? 지지존 이 3,600에서 3, 3,500에서 3,400 사이 이 지지존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인 3,200레벨 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이번주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거래할때보다 천천히 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하시면서 거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은 저번주에 시나리오를 잘 따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저항선을 리스펙트,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그 지지선을 리스펙트하며 현재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추세선 그으실 수 있겠고요. 현재 움직임으로 보아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횡보를 한다 이겁니다. 일단은 브레이크 리테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룰은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을 뚫는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그 방향으로 꺾여가는 것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룰이었죠. 보시면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뚫린다면 다음 저항선인 125레벨, 127레벨 전 저항선 레벨이죠. 전 고점레벨 이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 레벨이 부서지느냐 아니면 부서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승추세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추세가 바뀌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려와서 지지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것인지의 움직임 동선이 파악될 때 쉽습니다 다음 지지선 레벨은요 105 레벨이 되겠습니다 105 레벨 가격이 115 레벨을 뚫는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전주와 같이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가는 것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될듯 싶습니다. 자, 라이트코인 또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세가지의 시나리오. 위로 올라갈 때는 33레벨을 뚫어야지만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일 것이고 중간에서는 박스권 움직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락세로 움직임을 보일 때에는 29 레벨을 뚫고 브레이크앤 리테스트를 하셔야만 하락세의 움직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주와 시나리오는 같습니다. 박스권은 계속 유지할는지 아니면 지지선과 저항선 브레이크앤 리테스트를 하면서 상승 추세 아니면 하락 추세로 이어질지를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어느 레벨에서 33레벨의 저항선 그리고 29레벨의 지지선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시고 캔들스틱과 패턴을 잘 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켄 리테스트의 움직임을 보인 듯 싶으나 가격이 여기까지 지지선이 연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제가 기존에 있던 360레벨. 기존에 있던 360레벨의 지지선에서 덧붙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브레이크가 이 레벨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면서 움직임을 기다려 주셔야 하락 움직임을 제대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추세선 그어 주시고요.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위쪽으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첫 번째 저항선 378레벨 그 다음에 390레벨 90레벨이 뚫린다면 전 고점이었던 425레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를 보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중요한 레벨에 위치하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확실하게 보시고 거래를 해주셔야 상승 추세에 맞는 거래 하락 추세에 맞는 거래 아니면 횡보에 맞는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EOS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지선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승세로 움직일지 하락세로 움직일지 결정짓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거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더블 바텀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2.475 레벨의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 보일 수 있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 베어리시 인걸핑 이후에 움직이는 지지선을 지지선을 부수는 움직임을 보여 준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저점, 다음 저점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오스의 움직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저점에 지지선은요.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레벨 2.0885 이 지지 구간이 다음 지지선 구간이 될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중요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이 베어리 싱글핑을 따라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하락세로 꺾일 것인가 아니면 더블 바텀을 완성한 뒤 다시 한번 전 고점을 찾을 것인가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패턴과 캔들스틱 잘 보시면서 거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가상화폐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는 항상 신중함이 먼저 와야 됩니다. 돈을 잃지 않겠다는 그 신중함으로 거래를 하셔야지 돈을 잃을 확률도 적어지니까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거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1시에 찾아뵙는 마스터클래스 FX 지민수 멘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